Don't know what you do.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 브이로그 첫날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한번 군산으로 내려가서 수업을 받거든요. 지금 버스가 엄청 많죠? 다뤄왔습니다. 아이고, 차 맞췄네. 어,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너 저, 저, 여러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니? 맞아.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안녕. 학교로 가볼게요. 교수님이 마이크를 가져오라고 셨어요 마이크 가져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과사. 잽싸게 빌렸습니다 과사가 너무 조용해서 카메라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없었어요. <웃음> 자, 오늘 5월 8일 맞죠? 네. 가자 자, 추점, 추서. 긴줄이 안하고. 안녕 안녕 수업이 끝나고 집밥 먹으러 가요. 뭐 먹지? 뭐 먹지? 오 오랜만에. 어 삼겹살? 삼겹. 어 계속. 너 삼겹 삼밥 먹으러 가요. 삼밥삼밥하자저잘 다녀요. 삼 먹으러 가요. 아니 오늘 머리 를안 감고 온 거예요. 나 있어. 뭐? 다리셨프어 진짜? 우. 있어 있어 있어. 대박. 이제 모자 바꿔서쓸수 있어요. 예. <웃음> 짬뽕. <Yeah. 놀람> 자, 밥을 다 먹고 이제 저 전공 레슨을 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웃음> 어, <신기해>.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원티드 여러분 원티드 아시죠? 원티드의 저희 김재석 교수님이에요. 뭐예요? 뭐? 제 선생님입니다. 이거 저 브이로그예요. 어? 얼마전에 네, 원티드 네. 몇주년이었죠? 15! 15주년이었습니다! 와. 와 축하해요! 이거는 왜 찍는거 였는데아 이게 이렇게 해서 저의 성장과정을 찍는 주제가 뭐냐면 내 노래가 멜론 톱10 안에 든다면 이라는거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하고 멜론 톱10 안에 든다면 네. 일단 돈을 어허. 엄청 해볼 수가 있어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저희 규리는요 되게 열심히 잘하고 색깔도 좋고 일단 보시다시피 미모도 출중하고 근데 제가 시킨 줄알것 같은데요? 미모도 출중하고 네네네 <웃음> 네,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아이입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yeah. 와. 감사합니다 고생님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 둘을 데도 생에도 그 수업이 끝나고 지금 댄스 수업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걸그룹 연습생이니까요. 걸그룹 멤버입니다. 저희가... 베너스가 걸그룹으로 나와. 무슨 인사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 SM 댄스 교수님이십니다. <웃음> 보아, 보아팀이시고요. <웃음> <고아 웃음> <어느> 네, <웃음> 엑소도 하고. 와! 아음음 저번주에 안 와서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안녕. 이제 학교에서 모든 수업이 끝났어요. 예. Yeah. 자, 이제 서울 가요. 아, 아씨. 어? 자, yeah. 안녕. 오늘도 수고했어. 안녕. 규리 수고했어. 도가했다! <웃음> 안녕! 오늘은 두 번째 날 저는 작곡가 분이랑 미팅하러 지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무슨 곡을 할지 무슨 곡을 앨범을 낼지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제가 원하는 그리고 작곡가 분이 저한테 어울리는 곡을 이제 장르나 이런 거를 가서 고를 것 같아요 제가 좀 일찍 도착했어요 한 5분 정도? 지금 카페에서 대기하다가 민경훈 씨랑 <웃음> 저희 작가님, 피디님이 이랑 민경훈 씨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키우 사운드요? 키위! 어디 어디? 키위요? 키위 키유 키우 아 혼자 키위는 거긴데 저희 김영석 작곡가님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기호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딱 노래 나오면서 나온 거예요 아 자기가 돌아온 삶을 딱 노래로 얘기하는 참. 두개 다제 감성이 너는거 <웃음> <웃음> 무슨 말을 못하셨지? <웃음> 전혀 걱정이 없거든 사실 성향이 나랑 되게 잘 맞을수도 있어요 저는 운명인걸 느꼈어요 응. 저랑 운명인거죠 네. 이번 브이로그의 제목은 운명인걸 I wanna h a n y t h e grace Got a way to go but it's worth a